공이 내 눈앞에 왔을 때 짚고 빨리 근데 아직 한참 멀었는데 미리 잡으니까 이 텀이 긴 거예요 하나 둘더 빨리 아, 펴야 돼. 더 빨리 펴야 돼 근데 발에 등이 보이지 말고 정면 하나 팔 먼저 가서 끊어야지 상체가 이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등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돼 하나 둘 한순간에 따당 봐야 되는데 당당 박자가 너무 느려요 따당 수비할 때 대각으로 커트 자세 낮춰봐요 그때 저희 짧게 커트했던 거 생각나요? 그거를 이제 대각선으로 준비 하나 둘 톡. 발 같이 팔만 가면 탕탕 당, 당. 준비 탕탕탕 당, 당, 당. 당. 엎어지지 말고 하나 둘 준비 발 벌려봐요 준비 하나 잡고 잡고 오른발 나가면서 둘발 많이 안 나와야 돼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미리 꺾여야 돼 하나 꺾고 더 꺾고 둘 그렇지 꺾여 있어야 뒤 스윙이 적게 나와요 자 준비 나들 차추고 나들 그걸 낚고 나들 준비 나들 그렇지 공끝까지 나들 그렇지 나들 그렇지 나들 이 전전 거 잘했어 그렇게 자 준비 시작 나들 기다려 탕탕 준비 탕탕 미리 움직이면 안돼공 왔을 때한 번에 잡고 준비 나둘 엎어져 하나 둘 상체도 근 서있잖아 상체 상체 낮추고 나둘 준비 나둘 나둘 그렇지 나둘 앞선목 더 많이 앞선목 더 많이 볼 준비 나둘 그렇지 따당 준비 따당 다시 따당 기다렸다 기다렸다 하나 준비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방금처럼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바꿔주세요 자 준비 자세가 추고 당당 공박공박 공을 봐 그렇지 공 보고 틀어 하나 둘 한순간에 따당 가야 되는데 당당 박자가 너무 느려. 따당. 준비. 따당. <웃음> 다시 시작. 따당. 더 낮게. 따당. 엄지로 눌러. 따당. 조금 길어도 되니까 안뜨게나 둘. 안뜨게나 둘. 준비. 나 둘. 그렇지. 나 둘. 더 낮게. 나 둘. 팔만 가서 안 돼. 나 둘. 발도 가야되고 시선도 같이 가야돼요 알겠죠? 자 준비 따당 준비 나둘 그렇지 준비 다시 준비 나둘나둘더 눌러 더 눌러 자 그냥 직감으로 따당가 아니라 공이 내 눈앞에 왔을 때 짚고 빨리 근데 아직 한참 멀었는데 미리 잡으니까 이 텀이 긴거예요 공이 끝까지 올 때까지 봐 보고 있다가 한순간에 들어야지 아, 그렇죠 그래야 박자가 빨라지는데 저기 앞에 있을 때부터 미리 한번 잡아 놓으니까 공올때 이제 또 기다렸다가 스윙하니까 텀이 길어져 네나둘 <웃음> 뭐야 뭐야 네, 자, 하나 둘 눌러 나둘 자 준비 탕탕 상세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뭐야 전척 이것만 가잖아요 탕탕 시작 탕탕 박자 맞춰서 그렇지 하나 둘 틀어 그렇지 응? 다시 다시 볼이 이쪽으로 오는 것도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 둘더 빨리 펴야 돼더 빨리 펴야 돼 근데 발이 등이 보이지 말고 정면 하나 팔 먼저 가서 끊어야지 상체가 이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등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돼안돼 쏙. t o p 자 준비 팔더 벌려 미리 아니야모 오른발 미리 하지 말고 하나 오른발 나오는 순간 빨리 그렇지. 근데 발자고 스윙해 버리면은 이미 공이 뒤까지 와버려. 미리 중간에서 끊으려면은 나팔 가고 둘. 그렇지. 앞발 시작 나 짜당 따당. 그렇지 짜당 따당. 나들 둘. 나둘더 눌러 더 밀어 그렇지 더 밀어 그렇지 오히려 길더라도 낮게 밀려야 돼요. 근데 짧게 붕 뜨면 푸식 맞아요. 그래서 밀어야 돼요.